통과시공합니다. 네. 네, 30초 브릿지에서 네 뮤지파티에서 브릿지에서 에어샷 통과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네. 내가 지금 그걸 잠네 제가... 알겠습니다. 네 누구세요? <웃음> 나 누구야? 아까 전까지 배드민턴하고 왔거든요. 락페스티벌인데 그 락페스티벌도 준 진행하는 또 무대 조감독님이 계시니까 특히 정리할게 알아서 할게. 지금 들어가시면. <웃음> 저는 오늘 락스타에 오신 우리 그 락밴 밴드 스타님들을 경호하는 경호 d e r k o n g w 경호는 김경호입니다. w a n Kim Kongwan, 실이동 Kim Kongwan. I don't know w h 이 t you do. I 하 o n t know what y 둘셋 do. I d o n 하 k 둘셋 w what you do. I d o 어 t know w 이 송건 씨 이동하십니다. 네, 송건 씨 이동하십니다. 한반드요 안녕하세요. 경, 넘어갈게요. <웃음> 다음 중 다음 주 실제 경호원이 아닌 사람을 찾으시고, 그럼 이동할게요. 이번에 잘 해볼게요, 진짜로. 진짜 이제 가요, 나 제대로 해요. 두 번째는 꼭 K-pop 그제 아, 전문 분야가 나왔으면 해요. 중간에 갈게요 아, 네 우리 민규씨가 네. 드디어 놀라운 토요일에 드디어 네. 그렇 나오고 싶다 했었는데 네. 드디어 어때요 진짜 편하죠? 네 근데 네. 네. 네.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좀 많이 당황했고 집에 서 봤을 때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음. 실제로니까 진짜 어렵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맞아. 생각을 했고 또 오고 싶고 다음에 왔을 때는 진짜 집중해서 좀 에이스가 되어봐야겠다라는 음, 생각이, 생각이 문득 듭니다. 아 근데 지금 놀투로 나오고 싶어하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경쟁력이 높고요. 재미없기나 뭐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. 오늘 이렇게 재밌게 네. 어, 놀투로 찍고 마무리 퇴근을 해요. 이제 저희는 지금 11시 반 퇴근을 합니다. 퇴근을 하고 이제 숙소 이제, 이제 들어가고 또 내일 스케줄을 또 이어갈 텐데요. 잘해자신니다 뭘 잘해야 될것인어 <웃음> 차량 뭐 스케줄 잘 아, 해야 돼아 퇴근하고 내 집에 들어가는 게 잘해야 되는구나 아 스케줄 내일 것도 잘해야 되 일단은 저는 지금 당장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는 까지 하면 잘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네 이제 빠지시면 됩니다 네네 네, 승관 씨 이동합니다 네. 승관 씨 이동하실게요 네. 승실게요다금경 들어가겠습니다 놀토 아 그리고 라켓보이스도 많은 사람 부탁드릴 아, 촬영 이제 그만해주세요 네 승관 씨세요라켓보이스도 네. 많은 사람 부탁드씨 가실게요 네. 승관 씨 이동하세요